안녕하세요. 이병욱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병욱입니다 여러분 새 학기 열심히 함께하고 계시죠? 오늘 본격적으로 스윙이 시작이 됩니다. 백스윙이 시작이 되는데요. 옥스윙에서 백스윙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상당 부분 답을 여러분들께 똑딱볼에서 드렸어요. 그래도 이제 똑딱볼과 정상적인 스윙에서의 백스윙,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매우 유사하지만 어떤 점이 다를까?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어떤 레슨 드렸어요. 똑딱볼 드렸죠? 그래서 오른쪽에 체중 90% 거의 공 이쪽 보면서 접어, 펴, 접어, 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옥스윙, 백스윙은 똑딱볼 또는 사이드 블로우와는 조금 달라요. 사이드 블로우는요, 아예 모든 스윙의 위에 있는 개념이어야 해요. 그래서 사이드 블로우가 있고, 이쪽에 컨벤셔널 스윙이 있고, 옥스윙이 있고, 막 컨벤셔널 스윙 촥 가라. 그냥 옥스윙이 있다. 그래서 공을 치려면 옆을 봐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사이드 블로우입니다. 그러면 제가 옥스윙을 레슨 해드릴 때, 옆에서 치는 연습을 시켰던 건, 뭐 컨벤셔널 스윙이건 옥스윙이건 간에 결국에는 다운 스윙을 할때 때리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사이드 블로와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치는 모습은 같은 것 같은데 백 스윙은 어떻게 다르냐? 완전히 달라요. 자 보세요. 셋업 자체가 일단 다르죠. 왜냐면 똑딱볼은 이렇게 보기 위한 것. 똑딱볼은 꼭 옥스윙만을 위한 똑딱볼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을 때리기 직전의 동작으로서의 똑딱볼. 여기에서 컨벤셔널 스윙 손쫙 뒤집어져 가지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옆에서 쳐야 하고, 이렇게 가도 옥스윙처럼 바로 뒤로 가도 이렇게 쳐야 하고, 공통 분모가 될수 있는 것이 바로 똑딱볼의 영역이었다면 오늘 배우는 백스윙은 옥스윙을 위한 백스윙이 됩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공은 어디에요 셋업에서 늘코 밑에 드라이버일 때 지금 제 공이 떠 있다는 가정 하에 그런 거예요자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빼는데 지난주에 여러분들 Q&A 시간에 뭐 보충수업이라고 부르지만 중요한 팁이 하나 나갔었어요 어떤 거냐면 백스윙을 할 때는 이 양손 뭉치가 반드시 반드시 여러분의 오른쪽 벨트 라인을 통과한다고 생각을 하고 빼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정면에서 보면 물론 측면에서 볼 때가 더잘 보이지만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지금 똑딱 볼 영역이죠 이제는 올라옵니다 정상적인 스윙 옥스윙은 이게 옥스윙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똑바로 내려다보는 게 아니에요 약간은 보는 척은 해줘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클럽 페이스는 스퀘어로 만들어 놓고 잡고 그럼 백스윙을 할때 양손 뭉치가 오른쪽 벨트 라인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럼 어떤 건 통과 안 해요? 여기서 다 통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통과는 여기를 교차해서 그냥 아예 통과를 하는 거예요. 뒤쪽으로 자 관통. 이런 식으로 보통 일반적인 컨벤셔널 스윙은 이렇게 와서 올리는 형태라면 양손이 벨트 라인 뒤쪽으로 통과한다는 느낌이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정말 어깨의 회전근이 유연한 분들은 이렇게 버틸 수 있지만 저같이 유연하지 않은 사람은 옥 하고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 부분은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꼭그 위치를 지나는 건 아니지만 백스윙을 할때첫 번째 1번 양손 뭉치가 반드시 벨트 라인 오른쪽 옆구리 쪽을 통과할 것 이것도 하란다고 또 로보트 처럼 막 이러고 계신 분도 있다 또 이런 거저 완전 싫어해요 그냥 그냥 아 건성으로 이렇게 뒤로 뺀다고 생각하세요 팔꿈치가 빠지건 뭐 이렇게 모이건 제가 팔꿈치 모이게 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거 먼저 해보세요 이렇게 아 이렇게 빼라고 오늘 팔꿈치까지 다 모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아 이렇게 빼라고 그냥 이렇게 빼라고 백스윙을 이렇게 아 그렇구나 자 그럼 두 번째 옥스윙에서 가장 중요한 건 팔을 뒤로 빼는 것이 아니라 어깨가 오른쪽을 지향할 수 있도록, 지향할 수 있도록 공 가운데 이렇게 뺄때 몸도 같이 빼주는 거예요. 몸도 같이 빼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만 빼서 어깨가 그대로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어깨가 같이 돌아서 내 몸이 우측으로 도는 느낌으로 가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스윙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는 절대로 일이못 간다고 그랬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스윙을 실제로 하면 저는 여기까지 올라가요. 왜? 아야! 아야! 아야!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스윙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들의 유연성은 떨어지는 신체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스윙을 할 때는 여기에서 이렇게 할때 몸통도 같이 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손만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엎어지는 형태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몸이 지금 아예 센터를 겨냥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같이 안쪽으로 빼면 이렇게 해서 때려서 싹들어갈수 있어요 완전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 첫 번째 양손 뭉치가 허리 라인 허리 벨트 라인 오른쪽 허리 라인을 통과한다는 생각이 됐으면 몸통도 함께 그러면 처음에는 아아 아, 어깨 이거 너무 아 이거 어깨 너무 결리잖아 이렇게 되지만 몸통이 조금만 같이 돌아주면 어? 괜찮은데요 아 이제 이런 표정을 지을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백스윙은 안쪽으로 몸통과 함께 돌려준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안쪽으로 빼라고 하면 어떻게 빼는 분들이 있냐면 이쪽 공간을 갖다가 좀 효율적으로 쓴다고 이제 스스로가 노력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빼요. 그러면 안 돼요. 네. 오른쪽으로 가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빼야지. 여기에서, 이, 여기를 공간을 만들어준다고 또 양보해준다고 이렇게 빼면. 이거 완전 틀리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요. 그럼 공을 칠 수가 없어요. 다시, 여기에서 안쪽으로 쭉 빼고, 이런 식으로 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두번째까지 이제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합쳐볼까요? 자, 여기에서 백스윙, 지금 백스윙이에요. 백스윙.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안쪽으로는 뺀다. 그런데 이것만 빼면 굉장히 공간이 없어서 팔꿈치가 접어지니까 몸통을 좀 도니까 오 괜찮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더 알려드려요. 제가 백스윙하고 다운스윙을 할때 이어서 갈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지금은 팔을 접는 형태. 팔을 안으로 빼는 건 손뭉치가 지나가면서 접어. 오른팔꿈치 접어. 오른 팔꿈치 접어. 백스윙은 무조건 접어.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접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접어. 오른 팔꿈치 접어. 그냥 양손 양 뭉치가 길 지나간다 하더라도 약간 팔을 접으면서 가요. 그런데 접기만 하면 팔꿈치가 빠지거든요? 오른 손목을 약간 젖히면서, 오른 손목을 먼저 이렇게 한번 젖혀보세요. 젖히면서 여길 통과한다고 생각하면 딱 젖히는 순간 팔꿈치가 딱 갖다 붙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오늘 좀한세개 정도 된다고 어려우면 안 돼요. 이거 다한 동작이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왜냐면 질문들이 너무 많았어 그냥 이거 궁금해요. 저거 궁금해요. 왜 이래요. 공이 왜 왼쪽으로 가요. 막 이런 질문. 그것 좀다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50강으로 끝내야 하니까. 자 여기서 다시.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게 심각한 내용 아니에요. 일단은 옥스윙은 이렇게 안쪽으로 빼야 되니까 전체 몸통이 돌아야 된다. 그리고 손이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양손 뭉치는 그냥 허리 손 통과해라. 그런데 이렇게만 하다 보면 팔꿈치가 빠지고 힘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오른손을 목딱 젖히는 느낌으로 착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팔꿈치가 딱 붙어 가지고 견착이 돼요. 견착이 아니라 겨드랑이 겨착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견착할 땐견착 이거를 견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딱 하면 견착이라고 해야 되나? 뭐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게 백스윙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에서 그걸 갖다가 제가 전체적으로 통칭해서 젖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젖혀! 자, 봅니다. 여기에서 손뭉치, 슬로우 모션. 이때 손만 통과하는 게 아니라 젖히는 동작까지 같이, 몸 같이. 이때 손뭉치, 허리 통과했어요. 물론 연습할 때는 아름다운 어깨 유연한 사람처럼 이쪽으로 통과하는 척 해요. 이게 백스윙이에요. 그런데 실제 백스윙은 자, 쫙 가서 약간 손뭉치. 손뭉치, 손뭉치 몸 돌아요. 여기서부터 어, 어, 어, 어, 어, 통과. 저는 의식적으로는 이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로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해서 오는 데가 저 여기예요. 저는 어+ 어+ 제공 어+ 봅니다. 진짜 제 편하게 치는 것처럼. 저는 양손 뭉치가 여기를 통과하고 오른손이 바로 이 뒤쪽으로 젖혀진다고 생각을 해요. 자, 가면 젖혀. 때려 이렇게 간 거예요. 자 지금 가면 우측으로 쫙 가서 정말 옥스윙스럽게 우측으로 어 죽었다 했는데 들어와요. 자 봐요 쭉 가고 약간 사이드 블로튕 내내고 촥! 근데 어때요 지금 보면 어, 어쩜 좋아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어. 계속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열, 0 2, 3, 4, 5, 6, 7, 열, 둘, 아홉, 열. 이게 지금 유연한 분들은 이렇게 돈대요. 근데 저는 어때요? 이렇게 돌죠? 이렇게, 이렇게. 유연한 분들은 이렇게 돈대요, 팔이. 이렇게, 이렇게. 이거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이것만 하고 어깨를 뒤로 빼도 상당히 낮게 뺄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비교가 좀 됐을 거예요. 이렇게 약간 빼지는 거. 그러니까 뭔가 좀 빡빡한 느낌이 들면 이것도 뒤로 하나 지금 전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오죠 근데 지금 실제 부드러운 분들은 이렇게 온대요 이렇게 어우 이렇게 온대요 아이고 힘들어 그래서 백스윙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옥스윙은 공이 센터죠 센터인 상태에서 이렇게까지는 안 보는 거예요 체중이 그래도 6대 4 정도는 돼요 아무래도 약간은 약간은 옆을 보는 모션이 있기 때문에 5대 5는 진짜 아니에요. 바로 내려다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보고 이 상태에서 저처로 시작을 해요.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오른손이 저처로 시작을 해요. 오른손이 저처로 시작하지만 젖히면서 손 뭉치는 허리 선을 통과 이때 몸통도 같이 돌려주는 형태로 갔을 때 견착이 딱 돼서 바로 때릴 수 있는 모든 준비 동작이 끝이 난다. 옆에서 보면, 쫙, 먼저, 젖혀. 백스윙은 무조건 옥스윙에서의 백스윙의 느낌, 그리고 구령은 젖혀예요. 그래서, 쫙, 젖혀. 젖혀. 그리고, 컨벤셔널 스윙하고 다른 느낌은, 이렇게 해서, 왼 어깨가 밑으로 떨어지는 각도가 거의 없다. 자, 보세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드는 게 아니라, 본 상태에서 안으로 손목 젖혀 손뭉치 오른쪽 허리 춤 그리고 어깨 같이 이런 식으로 이건 지금 진짜 제가 때리기 전의 느낌으로 갔어요 이렇게 어때 올라가죠 저는 올라가요 정말 신경을 쓰면 내려가는데 어 저는 좀 올라갑니다 그리고 너무 높으면 어깨 유연성이 좋지 않아서 너무 높으면 위에서 해병대 군가 이게 되니까 그런데 너무 낮으면 주연에서 너무 낮잖아요. 그러면 타핑이 나요. 꼭 많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너무 낮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너무 높다고 또 너무 나쁜 거예요. 너무 높으면 그냥 높으면 다 나쁘네. 낮으면 좋은 듯 느껴지지만 이거는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타핑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다시 그래서 이렇게 논 상태에서 자. 제일 먼저 스타트는 제가 허리춤은 말씀은 드렸지만, 젖혀. 이렇게만 젖히면 손 튀어나와요. 그래서 젖히면서 손뭉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손뭉치가 허리 라인 통과, 그때 몸통 같이, 그리고 여기에서 그대로 갖다 때리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이상은 이거지만, 현실은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딱 보고 그렇게 안 봐도 돼요. 그래서 옥스윙은 가서 이런 식으로 쳐도 얼마든지. 완만하게 갔다가 싹 들어오는 이런 스윙을 만들어요. 그렇게 쐐기치도 않았어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물론 힘을 쓰는 그 방식에 있어서는 뭐 몸무게도 좌우하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렇게 치실 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꼭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잊지 마세요. 백스윙의 스타트는 오른손목 젖혀, 젖혀, 젖혀, 젖혀. 하지만 이 양손 뭉치는 이렇게도 젖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양손 무진 반드시 허리를 통과한다고 생각해라. 하지만 통과 못 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이건 이상이다. 하지만 내런 생각을 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마지막에는 몸통도 같이 돌아서 어깨가 오른쪽을 지향하게 해야 공 자체가 우측으로 출발을 해서 돌아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옥스윙의 백스윙은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젖힙니다 그런데 저처에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백스윙과 연결을 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저처 때려 임팩트에 대해서 레슨을 해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임팩트까지 이어갈 거니까 어, 어려운데 하더라도 다시 한번 들으시면 좋아요. 근데 그때 추가되는 게 때려의 느낌이 있거든요. 때려에서도 손동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슬라이스 나는 걸다 막아야 돼요. 이렇게 해도 슬라이스 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악성 훅도 나요. 그런 걸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드릴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p g a l e e g m a i l c o m 으로 질문 말고 영상을 보내주세요. 질문은 영상에 그냥 게시판 답글로 달아주시면 되고요. 영상을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영상을 띄워서 여러분들께 영상 분석 프로그램으로 어, 여러분들께 자세히 분석하면서 레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OK스윙 골프 아카데미의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